발봉이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채비 이번에 제가 사용했던 채비 이게 작년에 게 뭐냐 단차가 있었어요 여수에 맞는 그런 채비였어요 단차가 있으면 밑걸림이 많거나 거칠거칠하거나 하는데 잘 넘어가실 수 있다고 작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애기는 자연스러운 액션이 나와야 되니까 각각의 핀도레가 자유로운 활동성을 가져야 된다 하고 작년까지 추천드렸던 채비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올해 만들어 갔던 거는 채비가 그 바로 이겁니다 핀도레 3개에다가 그냥 핀도레 하나 왜 그냥 빈돌했냐 버린봉돌 채비 혹시나 애기들 1,2,3 달았는데 애기 훅이 펴지지 않아서 미끌림 탈출 못하면 원쭈리나 채비의 손실말고 봉돌 만 떨어져 나가라고 봉돌이 걸렸을 때 봉돌 몇호몇호 몇호 준비해 가야 됩니까? 하고 질문들이 막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안 드리면 30포 40포라고 왕왕 시청자님들께서 대, 대신 답변 주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랬어 10포 20포 30포 처음에 30%로 시작하시되, 좀 많이 둥둥 떠내려간다. 그러면 10%를 추가해서 4 0 그래도 떠내려간다. 30%, 20%에서 5 0 물론, 통째로 50%보다 더 떠내려갑니다. 그, 각각의 그 녀석이, 물 저항이 더 커지겠죠? 부피가 좀 있겠고. 그러나, 왜 그렇게 10%, 20%, 30% 하느냐. 첫 번째 이유는 무게감. 아이고, 40%, 30%, 40% 잔뜩 뭐 10개씩 준비해 갔다고 쳐봐요. 그거랑 10호, 20호, 30호 총 플러스 계산기를 두드려보진 않았는데 10호, 20호, 30호를 따로 준비하기 훨씬 가볍습니다. 섬치기를 한다 그러면 봉돌이 가벼울수록 백러시가 안 나. 대신에 너무 가벼우면 캐스팅 비거리가 나오지 않겠죠?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게 20호입니다. 2 5 2 5까지도 괜찮아. 30호 봉돌부터 던지면 슬쩍 완전히 부드럽게 던지지 않으면 스프를 확 빨리 돌려서 백러시가확 쉽게 쉽게 더 일어납니다. 그리고 40분 더 심하게 했고. 물론 메카니컬 브레이크, 원심 브레이크, 뭐 이렇게 브레이크 세팅 조절을 하셔도 반드시 필요한 게그 언덕 캐스팅 할때 써밍인데 그 써밍에 20%가 캐스팅 하기가 제일 좋아. 그래서 첫 번째는 무겁지 않으니까 30%, 40%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 두 번째 이유는 섬치이나 물이 가지 않을 때 캐스팅을 위해서 저는 그래서 봉돌을 10호, 20호, 30호 이렇게 준비합니다 오늘는 스피닝은 정말 많이 힘들죠 릴링이 잘 안되니까 작년까지 추천드렸던 채비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거의 안썼어 그러나 이게 꼭 필요했었어 왜냐? 봉돌이 있으면 캐스팅하면 이거 이거 봉돌을 이렇게 하고 요요 요 단차나 이 단차나 별차이 없어요 걸리는 것 똑같아 그러나 요거 가벼운 쳤으면서요거 하나가 절실할 때가 있어요 험치기 해보시면 다들 아시겠지 깊은 녀석 그 그런데 들어가면 기민하게 막 닫자마자 탁 들으셨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그 감각 느끼시면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 있으시거든 아무튼 굉장히 민감하게 하실 때이 작은 단차는 필수입니다 필수 채비가 들어가죠 이렇게 서 있나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면 채비는 항상 흐르게 돼 있어 그래서 바닥에서 단차랑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.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만큼 단차가 항상 떠있다 그건 아니야 섬치기니까 단차가 있는 채비에 그런 채비는 꼭 준비하시는 게 좋고 올해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해봤었어요 자이 녀석도 여기 끝에 고리가 조금 있죠 양쪽에 이렇게 슬리브를 찝고 채비 구슬을 하고 좀 자유롭게 애기가 헤엄을 쳐라 그래서 더 유혹해봐라 하고 이런 걸 줬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끝부분에 약간의 여유를 줬는데 이건 이핀더레끼리더 자유롭게 좀 움직여라 이핀더레끼리는잘회음을 치는 게 좋아요 근데 얘가 꽉 당겨지거나 어디에 걸린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이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해서 생각한 게 이겁니다 메탈지그라든지 지그의 트래블 훅 어시스트 훅 같은 훅을 연결해 주는 그런 링이죠 이 녀석은 좀큰 사이즈인데 생각만 해본 거예요 낚싯줄로 리잉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녀석을 하면 활동성이 더 보장이 되지 않을까 집에 손에 잡히는게 큰거 밖에 없는데 내경이 5mm 짜리입니다 맞나? 아 11mm 짜리네 1cm가 넘는 녀석인데 1cm가 넘으면 좀 두텁습니다 이걸 벌리려면 이 사이에 콕 집어넣으면 이렇게 벌어지죠? 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한개 원래 한 개씩 해야 되는데 이놈의 귀차니즘 이거 두개 되게 될수 있을까? 어 됐었어 됐어 안 됐어 아 이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끼워 놓는 겁니다 두 개는 들어갔죠? 했죠 이렇게 됐죠? 사이즈가 있어서 좀 틀리지만 이것과 이 녀석 라일론줄 원줄 기둥 줄로 한녀석에 추가 이 중에 하나에 달려있다면 조금 팽팽해지죠? 약간이지만 그래서 활동 영역이 좀 작죠? 그런데 활동 활동 그 반경이 스플릿 링으로 하면 분명히 이 링만큼은 보장이 돼 그래서 제 생각은 더나플라플라플라할것 같습니다 달봉님 스플링에는 합사 직결인가요? 핀돌에 직결인가요? 전 쇼크리더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쇼크리더 쓰지 않는데 왜 채비를 만드느냐 이 녀석이 쇼크리더 역할을 하니까 연신률 때문에 나일론 때문에 찍! 이런 것도 있고 문어가 무게, 무게감이 무게 있어서 그렇지만 합사도 연신률이 2%가 있죠 10m면 2cm, 뭐 100m면 2m 연신률이 있는데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나일론이 찍찍 늘어나서연신률 늘어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얼마나 쇼크 리더의 역할을 하겠느냐 하는데 그거 말고 두 번째 역할이 스크래치에 나일론이 합사보다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줘야 되겠다 하고 30-40cm 정도의 채비의 길이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여기다가 라일론 줄을 만들어서 채비의 역할, 쇼크 리더의 역할 그걸 하냐고 30cm, 40cm 그 정도를 합니다 봉돌을 달겠죠 고추장 그리고 색동, 금동 했죠 채비를 만들겠지 그러고 여수, 삼천포, 고흥, 통영까지도 이런 이 컬러로 대부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스플릿 리이 각각의 이녀석의 조류 때문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에 활동성을 보장해 줄수 있지 않느냐 물속에서 그냥 흘려봤을 때는 좋았는데 실전에서는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 생각이 뻗뜻나기도 했고 여기, 여기서 쌍슬리브 이용해서 채비만쭉 만들면 되지 30cm 40cm 문어는 이게 하나에만 딱 걸려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녀석이 걸렸어 이 녀석이 날아가서 걸리고 이렇게 불라야지 확실히 랜딩 할수 있습니다 겁나서 그렇지 세 개가 얼큐서 이렇게 얼큐 다돼있으면 키로컵도 그냥 드럭봉이야 문어채비 중에 도래인데 사이사이에 이렇게 핀돌래를집어넣은게 있어 일자로 여기에 큰핀돌래 하나 넣는 비용이나 스플릿 스플릿 링 하나 있는 그비용이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미미할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활동성 해갖고 이걸로 하겠어요 허뜩 생각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선베이트에 체비가 있어요 근데 생각이 겹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선베이트에 있는 걸 모르고 했는데 선베이트에 있더라고 이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으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실망할때 언제든지 질문으로 해주시면 제가 깊이 깊이 생각 나쁜 머리니까 깊이 깊이 생각해서 어 정답은 아니지만 어 저의,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출조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